약간 변종이긴 한데, 용포 변종. 예. 해독기 좀 빨라요. 그래서. 하지만, 변종도 가끔씩은 싸먹을 수 있지. 막, 사람들, 승률 보면은, 막 70이야. 음. 그래가지고, 막, 할건 아니, 아난 좀. 너! 봐봐, 이, 어, 미친! 아, 아, 이게 뭐야! 감다 잃었잖아, 지금. 이게 뭐야. 주술사랑 우산이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와우 What the hell is that? 애초에 거기다가 주술사인데 약간 주술사가 쥐약이거든요? 음 먹으면 안돼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건데 정첨체 가이 이거는 백으로 갈게요 부엉이 도 있어서 음. 어 잡을만한데 이거? 뭐야 생각보다 잡을만한데? 아, 안 움직이는 거, 이거 좀 고쳐라. 아이패드 6 쓰는 사람 있나요? 이거 자꾸 아이패드 이거 조작기가 멈추는데, 왜 그런지 아는 사람. 아, 저기서 한대 때렸어야 했는데. 망했다. 아, 봐봐, 이거 좀 멈추잖아. 이씨. 부대 같은 게임. 걔들은 생존자들이 못하잖아 맞사 이렇게 오면 약간 좀 곤란하긴 하죠 빨간 공은 나한테 무조건 맞출려 할거란 말이야 빨간 공은 안쓰네 빨간 공은 안쓰면 뒤져야지 아, 또안 움직이는 거. 버그 좀 거쳐라. 아이패드야. 네. 들어가는 거 약간 좀 뻔했죠. 하, 안 치고 갈까? 내 주변에 의자가 없, 아, 있단 저기다 앉 치면 되겠다. 마술사 해도끼도 많이 돌아와가지고 갈게요 가야해 판자 넘고 가서 이 판자가 약간 좀 거슬리네 아 부수자 아, 별건 아닌데 약간 좀 귀찮다 이거는 질러요 예 무조건 안 내립니다 어 뭐야 마술봉 쓰고 갈거라 생각했는데 질러요 질러요 질러요 좀. 이씨 일로 안와? 여기 돌리고 있죠 고기사 같은데 느낌상 아 맞네 저기 선지자가 해독기 돌리고 어 이러면은 이겼다 이거 이러면은 이기는데 마술사가 잘 빼면은 후반 운영을 주는 가게여가지고 이러면은 그냥 빨리 때려요. 어차피 음. 저기 아드가게여가지고 삼수절 잡아도대요부엉이 있을 것 같은데? 아네니 아드가 부엉이 쓰도록 유도해주고, 근데 맛있어. 이거 잘안빼앗았 그래서 마술사 자해를 안 봐줘가지고 좀 봐야 할것 같은데, 정탐자 깔고 텔레포트를 가지 말고 정탐자 두개 깔고 갈게요. 음, 애매하다 지금 사필안이면은 태를 안할 건데, 사필안이 아니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. 정, 그럼 바로 묻고요두명 앉아있, 아니, 여기 두 개, 두 개를, 해한 개면은 내가 안 앉혔을 거야. 근데 두 개, 두 개를 깔아놨기 때문에 바로 못 딴단 말이에요. 중간 대기하는 친구 잡고 갑시다. 이게 부담스러워가지고 막 문을 못딸 거야. 어디어 아, 고개 잘 찾아야 하는데. 어, 저기 있다. 발견했죠. 잡으러 가자. <웃음> 마술사 구하면은 고개사랑 나란히 반피기 때문에 네, 죽을 수밖에 없구요, 구하면은. 아, 구하러 가네요. 근데 네. 네, 좀 늦었죠. 개구멍이 여긴가요? 음, 여기 아니에 아, 지지. 아유, 개구멍 가지. 어? 왜 한국에. 대구멍 저기 앞인데